서장훈 오종년 합의 아닌 소송 재산 갈등 있는 듯. 이혼설에 울먹이던 그는 왜? 지난해 9월. 법원이 서장훈 오정연 부부의 이혼서를 유포한 누리꾼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오정연 KBS 아나운서는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힘들다고 울먹였다. 당시 우리에게 쏟아지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오열했던 오정연 아나운서가 결국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아 큰 충격을 주고 있다. 오정년 아나운서는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인 프로농구 창원 LG 서장훈 선수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특히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을 택한 것을 두고 심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. 서장훈 선수와 우종년 아나운서는 2009년 결혼 이후 몇 차례 불화설에 휩싸였다. 하지만 두 사람은 그때마다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잘 살고 있다고 소문을 일축했다. 지난해 2월 한증권과 소식지를 통해 두 사람이 성격 차이와 집안 문제로 이혼 위기를 맞았다고 소문이 퍼졌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소식을 온라인에 올린 누리꾼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까지 했다. 당시 약식 기소된 누리꾼들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. 당시 오정연 아나운서는 스포츠동화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힘들다며 하지만 이 계기로 우리에게 쏠린 부담스러운 시선을 걷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.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이혼설은 현실이 됐다. 두 사람들의 측근들에 따르면 서장훈, 오정연 부부의 파경은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. 성격 차이로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. 특히 서장훈 선수가 지난해 LG로 팀을 옮기고 최근 선수 은퇴를 고민하는 등 신변에 따른 갈등도 겪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. 오정년 아나운서와 서장훈은 2008년 KBS 1TV의 스포츠 프로그램 비바 점프볼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로 처음 만나 휴제를 시작했다. 2009년 5월 웨딩마치를 올렸다